네이버나우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님의 최측근인 박은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요 한바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어, 제가 오늘 함께 했었어야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아. 스케줄 중입니다 <웃음>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요 여러분들 저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렇 네, 음.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웃음> 네, 저희 한바다팀, 저희의 빛나는 팀워크만큼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마 오늘 어, 정말 정말 재밌게 아마 떠들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들 지금 촬영이 끝난 지는 좀 돼서 보고 싶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다음을 기약하고요. 오늘 제가 없어도 잘하시고, 또 어, 제가 없다고 제 얘기 쏙 빼놓지 마시고 네, 뭐 박은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혹은 우영호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를 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남은 4회차 정도도 만반부 만사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여러분 한바다팀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이야기 잘 하세요 파이팅 어, 우리 단체 <웃음> 영상 좀...